올해 5만 되면 상품권 500만 원씩 쏘겠습니다. 아 진짠가요? <웃음> 네 진심입니다. 저희 회사에 있는 브랜드들 구독자들한테 박수습니다 원래 저한테 할라 했었는데 전 아직도 지금 177명이어가지고 전좀 힘들 것 같아요. <웃음> 저는 많이 힘들어 받고 선물이 이렇게 한가득이네요 어 너무 큰데? 앞에 잠깐 나왔던 대표님은 About Blank Co라고 EA, 뭐 크리틱, 사운드라이프 뭐 이런 브랜드들을 투자하고 브랜딩하는 그런 회사의 대표님인데 그 대표님이 저한테 제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보자고 하셔가지고 보고 왔어요 제가 아무래도 패션 유튜브를 다루다 보니까 그런 쪽을 보시는 분들은 다 보시나봐요 오늘은 좀 그동안 좀 쌓인 선물들 개봉도 하면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저한테 일어난 일들 새로운 인연들 그런 내용으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 앞에 대표님이 제품을 보내주셨거든요 제 팬이라고 하셔가지고 사실 이 브랜드가 협찬이 한번 들어왔던 브랜드인데 제가 좀 소화를 잘 못할 것 같아가지고 답장을 그냥 안 들였거든요 미팅하러 가기 좀 민망하긴 했는데 막상 또 가서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이거 되게 귀여워요 근데 네 되게 원단도 저희가 다 직접 편직한 거여가지고 그냥 블랙에다 이렇게 입어도 이쁠 것 같아요 79,000원이면 할인 들어가면 더 싸죠 더 싸죠 제가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포 전문이어가지고 아 지금 기 <웃음> <웃음> 마포남이어가지고 사운드라이프라는 캐주얼 아웃도어 그런 쪽의 브랜드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그때 답장을 안 들었던 게 제가 평소에 캐주얼 스타일을 잘안 입으니까 거절 아닌 거절을 했죠 어, 제가 또 도전의 아이콘 아닙니까? 도전의 아이콘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입어봐야 소개해줄 수도 있고 계절 광고도 박을 수도 있고 어, 근데 이거 후드가 이게 엠보로 되어있는 건데 이런 느낌이죠? 귀여운데요? 나 이거 후드 핏이 너무 마음에 든다 뭔가 오버핏에 되게 여유있고 풍성하네요 실루엣이 요 엠보도 귀엽고 끈도 주황색이라 귀엽고 바지도 코트로이 팬츠인데 벌룬핏? 제가 이런 바지 또잘안 입어봤는데 올해 또 도전해볼 만한 그런 소재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캐주얼 데이트로 입어봐도 좋지 않을까? 뭐 이거는 뭐 제가 돈 받고 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 혹시 이런 거 마음에 드시는 분은 구매하시라고 제가 한번 입어보는 겁니다 사운드라이프 얘네가 가격대가 좀 괜찮더라고 요것도 72,000원? 요것도 109,000원? 정가 기준으로 할인이 들어가면은 또살만하니까 그리고 요 카보 팬츠도 저는 좋았던 게 그냥 밀리터리 마의 카보 팬츠인데 위빙벨트가 들어가 있어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119,000원 할인이 들어가나? 대표님 소개했는데 할인 구독자 할인 좀 해주실 거죠? 기대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세요 이런 걸 제가 또 소개해드리는 것도 구독자분들한테 좀 사랑을 받아서 제 채널에 같이는또 구독자분들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참고하시고 우리 김기한 대표님이 할인코드를 발급을 <웃음> 해주실지 안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제 모터가 있지 않습니까? 나눠라! 내가 가진 걸 <웃음> 나눠라 나누면은 돌아온다. 12월 31일까지 초통령 5만 명 달성 시 어바웃 블랭크어 엔코에서 상품권 500만 원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어 부담되는데요 갑자기. 아니 5만 명이라니까 저는 내년 5월때까지 그렇게 취임 어. 앞섰었는데. 조심들하세요매니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부인들하세요. 네. 연락 드릴게요. 네. 또 유튜브로 연결된 인연이 이렇게 이벤트도 따오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재미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 패션위크 송지호 쇼에 초대돼가지고 DDP에 왔습니다 처음 와보는데 나는? 요즘에 어떻게 살아가시나요? 어 요즘에 맨날 야근하면서 어, 하루하루 먹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반짝 쓴거 혼났어요. 아 진짜요? <웃음> 네. 반짝 땡겼었다고. 지금 셀럽이 쇼를 온다는데 쓰게 해줘야지. 어 안녕하세요. 어, 아 이거 보세요? 쇼? 저희도 와요. 아깜요 <웃음> 그때 만났던 모델분들 세트에서 아 요즘에 호수님 그 유튜브의 코디 왕 아닌가요? 맞아요 색감 매치 아니에요. 댓글에도 막색 코스라고 막 쳤어요? 색 코스? 3대 700분이신가? <웃음> 그분이 <웃음> 맨날 저한테 <웃음> 색 코스라고 맨날 하셔가지고 대박! 런웨이에 다 <웃음> 너무 <웃음> 너무 좋은 자리를 주셨는데? 대박 사실 거기도 처음부터 제가 초대받았기보다는 거머님이랑 되게 친하잖아요 거머님이 좀 송지호 쪽이랑 좀 친해가지고 쟤를 좀 추천해 주셔가지고 갔는데 아니, 부담스럽게 맨 앞자리에 앉혀주신 거야? 너무 부담스럽네요 그니까 러다 쫄보들이라 근데 이 송초쇼 진짜 재밌었어요. 저는 패션위크라는 거를 아예 그냥 관심도 없었고 그들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물론 맨 앞에서 봐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바로 앞에서 보니까 처음에는 막 차승원님 막 한혜진님 우아우 하면서 봤는데 보다 보니까 옷에 계속 눈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공한 모델들은 얼굴이 아니라 옷에 눈이 간다는 게 그게 진짜 왜 하는 소린지줄 알겠고 어땠어요 여러분? 내년 23SS 송지호 대박 날것 같습니다 어, 진짜 예뻤어 아, 진짜 옷밖에 안 보였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어... 여기 이제 통일를 걸쳐놓고 배정남님 걸어오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진짜 와 미쳤다 진짜 나도 처음에 연예인분들 보고 우아했는데 나중에 옷 보고 있고아 어, 인정 어. 진짜 너무 예뻤고 디렉터님 오늘 컬렉션 성공적으로 마치셨는데 어떻게 어떠, 기분 어떠신가요? 어, 굉장히 기분이 엑설런트하고 베리 해피합니다 어 정말 다시 없을 수 없을 유리 없을 수였어요 아 이래서 오는구나 아, 오케이 아, 더 유명해져야겠네 갑시다 제가 유튜브를 그래도 하면서 패션 관련된 고마운 인연들을 만나고 최근에 좀 이름만 말해도 아는 그런 패션 셀럽 분들 유튜버나 인스타 셀럽 분들도 막 연락을 주시고 제가 연락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어지는 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잘 하고 있거나 재밌는 영상을 만들고 있거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패션을 매개체로 하시는 좋으신 분들 많이 만나니까 저는 재밌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또 이어진 인연이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항상 정직해야 되고 욕심부리고 막그러는 것보다 좀 나누고 이러는 게 좋지 않을까 진심으로 바꿨습니다 현철님 형철인데 현철님이라고 하셨어 레이싱에 대한 트렌드에 대해서 언급하신 부분인데 그 테마를 제대로 표현하려는 브랜드가 바로 슈퍼패스 이런 거 근데 제공해주신다는 브랜드가 많은데 그래도 디자인이 제가 어느 정도 제 취향에 맞거나 정말 가격이 괜찮거나 이렇게. 소개해드려도 되겠다 싶으면 받는 편인데 여긴 디자인이 되게 괜찮더라고요 어, 하이엔드 감성으로 나와가지고 어? 요거는 입어보고 싶은데 <웃음> 해가지고 한번 받아봤습니다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런던 컬리지 오브 패션 뭐 런던 패션대가요 거기서 맨지에어 디자인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한국으로 들어와 한섬의 디자이너 브랜드 막시자이의 창립 멤버로 디자인을 담는건 아, 이거는 뭐뭐더 이상 실명이 필요 없죠 옷이 별로일 수가 없다 <웃음> 요게 제품이 레이싱 크롭 데님 자켓이에요 국내에서는 좀 쉽게 보기 힘든 옷신과 디스 오 이쁜데 어 부, 부드럽다. 소재도 부드럽고 이거는 착용감이 편하다. 뭔가 그런 와이 프로젝트의 그런 완전 과한 느낌보다는 무난하게 입는데 자켓 하나로 포인트 주고 싶다? 그럴 때딱 입으면 좋을 듯한 자켓인데요. 착용감도 되게 편하고 지금 유행하는 크롭 디자인에 이렇게 끝에 디스도 들어가 있고. 홈페이지가 딱 달라. 홈페이지 감성이 딱 달라요. 이런 뭔가 블랭킷 이런 것도 되게 감성 있게 걸어두고 영상 나오는 거라든지 브랜딩이 되게 잘 돼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 이것도 협찬 아니고 또 제가 받았으니까 구매 하실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가격이 32만원으로 싸다 비싸다 라고는 못할 것 같고 왜냐면 이런 디자인이나 확실히 심도가 있는 이런 워싱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하셔가지고 이것도 특별히 5% 쿠폰 발급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나오는 거딱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런 택 감성이라든지 이쁘네요 음 지금 영상 찍다가 잠깐 미팅에 있어가지고 요즘에 감사하게도 불러주는 브랜드가 있으셔가지고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추운데? 진짜 날씨가 금방 추워지는구나 어디가냐면 월스와의 무브먼트라고 이미 많이 아시는 브랜드죠? 모자나 뭐 니트, 가방 이런 유들 덕분에 좀 유명한 브랜드인데 협업! 미팅을 하자고 해가지고 지금 가려고 합니다 어이씨 길 잘못들었어 바이 사실 그 올스와이브 우원투 대표님은 예전 회사 때한번 만나셨던 분인데 이렇게 또 개인 채널로 연락이 닿으니까 신기하긴 하네요 SKV이원센터 여기로 왔는데 아 다른 곳이에요? 어? 뭐지? 아... 빨리 가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 거의 가지아 네네네 아 지금 영등포의 SKV1 센터인데 그게 두개 있어가지고 지금 다른 데 잘못 왔어요 누나 SKV1 네아네 아, 네. 안녕하세요 아유 잘못 가가지고 아습니다 <목소리> 이렇게 또 만나다니 <목소리> 신기해요 <목소리> 아이고 저 가방이 이쁘네요 기존에 있던 거죠 저 가방은 이거방이요네 어, 이거는 내년 SS 어? 이거 비밀인가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웃음> 모자크 이처리해야겠 네. 근데 원래 협업을 하시나요 유튜버분이랑? 지못본거 어, 같아가지고 광고는 딱정식으시죠한 번도 없고요 선물로 보내드리는 경우도 한 다섯 번도 안된거 같아요 근데 올해부터는 제가 이제 좀 크리에이터 분들이랑 정식으로 좀뭐 광고 집행을 한다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유튜버 입장에서는 음. 제품 이제 촬영 하고 매장 와서 음. 찍어주는 건 하는데 광고는 한 번도 안 주는 <웃음> 브랜드들 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 유튜버들이 아, 저, 저, 저. 유튜버 입장에서도 뭐 광고가 들어와야 수요가 그쵸 그러니까, 네. 그게 막돈 벌려고 한다기보다는 네. 윈윈하는 그 정도 네. 영국은에서는 네. 좋은 거거든요 네. 국의 스포츠카 브랜드 맥라렌의 오치로 s 스라는 스포츠카 모델을 음. 기반으로 만들었고 운전자석 뒤쪽에 엔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엔진 모양을 이렇게 원단이랑 DTY 메쉬를 이중 구조로 만들어서 이렇게 벤틸레이션을 만들었는데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몇달 전만 해도 진짜, 아, 제가 아무도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먼저 인사해주시고, 연락해주시고 하는 게 되게 감사하기도 하고, 이런 걸 보면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뭐, 나를 알리는 퍼스널 브랜딩? 뭐, 그런 게좀 틀린 방향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누군지 알리는 것도 요즘에는 되게 중요한 시대니까, 그런 방향성이 맞았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진짜 그 방향성이 맞다는 거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가 계란이고 닭인지 모르겠지만, 좀 요즘에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쩌러러 탑텐 탑텐에서 또 구미가 당기는 또 제안을 주셔가지고 이것도 협찬 아니고 오늘 소개해드린 건다 협찬 아니에요 그냥 단순 증정이에요 단순 증정 소개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제가 해놓은 겁니다 탑텐이 이번에 콜라보를 했대요 바로 강혁 레전드 <웃음> 탑텐이랑 강혁이라니 그래가지고 이 패딩 보내주셨어 에어팩 소재를 활용한 되게 센세이션한 디자인을 했던 브랜드인데 외국 셀럽들 뭐에이셀라키였나뭐 그런 사람도 있고 되게 핫하더라고요 레드 컬러 흰색이랑 뭐 여러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흰색에 빨간 스티치는 좀 강혁의 아이코닉한 그런 디자인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고를까 하다가 흰색 패딩은 또잘안 예쁠 것 같아서 차라리 스트릿 포인트를 확 주자해서 레드를 골랐어요 소매에 강혁 깐지나죠? 왜 YKK 안 썼지? 가격이 이게 싸지가 않거든요? <웃음> YKK 왜안 썼을까? 아무튼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자, 빠르게 보시고요 자, 이 제품은 10월 24일에 탑10 매장에서 출시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고, 이건 XL 사이즈입니다 참고하시고 어, 이거 말고도 봄버라든지다운팍카 뭐 이런 거 많이 나왔으니까 근데 이게 확실히 소재 때문인지 그냥 레드 컬러 패딩이랑은 또 달라요 그런 나일론 소재 패딩이랑 좀 다르고 에어백 소재? 그것까지는 아닌데 폴리, 어. 강역의 아이덴티티인 이런 스티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화이트 컬러면 더잘 보이거든요 이게 레드 컬러라서 티가 안 나서 그렇지 이걸 레드 컬러로 받은 게딱 이런 느낌으로 그냥 올블랙에다가 그냥 입으려고 받았거든요 레드 컬러를 이런 컬러도 구하기 힘드니까 잘 없으니까 끈도 이렇게 길게 들어가서 이것도 나름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게 가격이 29만원이라 비싸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원래 강역 브랜드 패딩이 100만원대 이상입니다. 강역이라는 브랜드를 접하기 쉽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입을 수 있게 이렇게 해준 게 아닐까. 근데 따뜻하긴 겁나 따뜻하다 와. 자좀 참고가 되셨나요 여러분? 이런 저런 브랜드에서 선물을 많이 받아가지고 또제 채널에서는 제가 또다 가지는 것보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참고하시라고 좀 보여드렸고 최근에 이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좀 새로운 브랜드를 경험하는 것들이 저는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구매하는 브랜드들 그런 브랜드에서도 협찬 문의가 온다든지 제품 증정 문의가 온다든지 하는 거 보면 유튜브 하기 잘했네 <웃음> <웃음> 어, 그런 생각도 들고 재밌어요 그냥 저는 재밌고 브랜드 연락 오고 주변 사람 연락 오는 거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새로운 경험한다고 생각하고 만난게 있기 때문에 이런 인연이 또 어떻게 이어질지 모르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저는 오늘 소개해드린 브랜드도 제 입장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더 유명해지면 좋을 것 같은 그랜, 브랜드라서 소개를 해드렸고 제 채널에도 많은 분들이 나오시지만 그런 분들도 좀더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가 저는 제 채널에 담겨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재밌기도 하잖아요 제 채널에 사람들 많이 나오면 저만 나와서 이렇게 주저주저 떠드는 것보다 사람도 나오고 새로운 브랜드도 나오고 요즘에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 많은 브랜드를 만나면서 경험해보면서 데이터가 쌓이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컨텐츠로 만들 수도 있고 요런게 있으니까 제가 또 인생선배로서 좀훈수를 두자면 항상 매 순간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이든 최선을 다해라 그게 진짜 어떤 인연으로 이어질지 몰라요 네네그옷 받아봤는데 네. 네네. 사실 받기 전부터 그런 생각 이 있긴 했는데 좀제 스타일인 거예요 브랜드가. 아네네 감사합니다. 그런 거를 저만 아는 것보다는 구독자분들도 좀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사실 제가 이런 제안은 잘안 드리거든요 다른 브랜드한테. 어, <웃음> 근데 딱제 스타일에다가 네. 또 저희가 네. 인연이 있잖아요 예전부터. 그렇 네네. 또제 채널이 좀 스토리가 있어야 컨텐츠를 네. 만들다 보니까.